세계 지자체가 방화동 국비장을 김포시로 이전하는 문제 그리고 오호사 차량 기수도 함께 이전하는 문제 이것을 어, 업무 협약을 완료를 했습니다. 다시 한번 어려운 상황에서 결단을 내려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길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<웃음>